저 목소리가 들립니까? 자 여러분 마이크 on 시키시고 목소리가 들린다면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잘 들립니까?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 에, 카메라 온 하시고 노트 한빛쳐 보세요. 리뷰는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쪽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화면에 무엇이 비춰져 있었습니까? 공유, 공유한 부분이 보셨죠? 자, 입장할 때에 공유된 화면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화면에 공유한 내용 중에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키워드. 키워드 댓글로 달아주시고 어, 출석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ON시키고 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오늘 오주칠입니다. 음형식, 음형식, 음형식, 유혁진, 유혁진, 네. 혁진 네. 들어왔어요? 네. 김병준, 김병준. 아이콘 시키고 네강윤지네 네. 윤지 어딨노 여기 강민주 강민주는 안 들어왔어요 대표 강민주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전부 결석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으니까 대표가 출석 안한 사람들 꼭 연락하세요. 지금 출석 실격이면 학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게 다 자료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아시겠습니까? 공경원공경원 네. 네, 김다원 김다원, 네. 김무결, 네. 김세희, 김 김세희 들어왔습니까? 김소연, 네. 김현지, 네. 박승민, 박승민, 박영원, 네. 박, 박현정 네. 박혜경 네. 박혜란 박혜란 박혜진 네. 백승호 백승호 대표 백승호 연락하세요. 서수진 서수진 서수진 연락하시고 서혜명 서수진 어 있어요. 아, 서진이 왔어요. 그리고 해명, 해명이. 네 있어요. 성지현. 네. 선명진. 네. 명진이 어디있노 카메라 원함 시켜봐라. 명진이 카메라 안 되나? 아 얘는 네, 돼요. 오, 카메라 원시켜봐라. 오, 어. 명진이 얼굴 한번 보자. 어? <웃음> 얼굴은 카메라에 안 잡히겠다. 두고 있나? 노트 비춰보세요, 명진이. 노트 필기 잘하고 있네요. 네. 자, 오진호. 오진호. 네. 이유진. 네. 이유진이 왔습니까? 이정인. 네. 네. 오진호 왔어요. 최서희 네 홍병은 병원씨 병원씨 들어왔는데 어디갔나 병원씨 들립니까 이정민씨 네 정민씨 어디있습니까 정민씨 카메라가 네. 있습니까? 네. 아, 예. 근데 왜 정민 씨 앞쪽에 저, 저, 지금 출석 체크에 결석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요. 그때 못 들었습니까? 어, 언제요? 어, 첫째, 둘째 주. 어, 첫째 주는 못 갔었어요. 둘째 주는 들어왔었어요? 예. 네. 일단은 1교시는 지금 이 웹엑스 웨백, 통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2교시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실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줬는 형태인데 2교시에는 올려진 동영상으로 꼭 보세요. 거기에 출결 명확하게 또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카메라 전부 원시켜 놓고, 어, 이러면은 이게 용량이 아마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어, 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버려가지고 재접속이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얼굴을 봤으니까 나중에 마칠 때 한번 카메라 원 시켜서 노트 필기하고 이런 것 정도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는 전부 오프 시켜도 좋습니다 예 카메라는 오프 시키시고 그러면 아마 용량이 에,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병원이 대표 핸드폰 소리가 안 나는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방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이, 자 입장할 때 공유된 화면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키워드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했는데 여기에 이성질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어로 isomer입니다. i i s o m e r isomer 우리 말로 아 우리말로는 아이소머. 아이소머. 자, 이성질체가 무엇이냐? 자, 이성질체 정의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분자식은 같으나 실제로 다른 물질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자 이성질체 아이소머 아이소머 그럼 분자식으로 쓰면은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질이 달라요. 대표적인 예를 자 탄소 수소만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 갈락토즈 갈락토스 혹은 갈락토즈. 자, 이 관계가 바로 이성질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분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노트에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분자식 써보세요. 분자식을 써보세요. 자, 다 썼습니까? 자, 답은요. C, 6, H, 12, O, 6. 자, 분자식은 6, 6, 12, 6은 아래 첨자로 씁니다만 지금 내가 아래 첨자를 여기에 기록을 못해서 자 그냥 이렇게 C6H12O6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그러면 포도당 또 분자식, 과당 또 갈락토즈도 똑같은 분자식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다르죠. 포도당은 포도당이고 과당은 과당이고 갈락토즈는 갈락토즈예요. 물질이 달라요. 자, 이런 물질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분자식만으로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구분을, 어떤 물질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세분화되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자, 분자식으로 구분 못하는데, 그러면 무슨 식으로 서보면은 구분이 될까? 자 이성질체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성질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위해,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분자식으로서는 구분 안되잖아 위에서는 무슨 식이 필요할까요? 구조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당과 당 갈락토스가 분자식은 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도 구조식을 써보면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물질에 이성질체가 있는 이성질체 이성질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조식까지를 써 보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자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식을, 우리가 구조식을 써보면 구분을 하겠는데, 구조식을 쓸 때의 그 구조가요, 2차원 공간에서 구분할 수 있는, 자, 2차원, 2차원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3차원으로, 3차원으로 표현해야만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원이라는 얘기는 그냥 종이 위에, 이 흙판 위에 이렇게 서더라도 가로, 세로만 있어도 구분이 된다.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 2차원 공간으로서 표현을 했을 땐 구분이 안 되는 3차원 입체 구조로 되어 있을 때 표현을, 입체 구조로 된 표현을 나타내면은, 아, 우리가, 아, 이게 이성지체다는걸 확인을 할수 있는 이런 이성지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내가 앞쪽에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실 때, 공유시켜 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비디오를, 그 우리 교재를 공유를 해 볼게요. 자, 공유를 해, 하고 설명을 하, 하겠습니다. 자,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공유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책을, 교재를 펴 보세요. 페이지가 41페이지, 자, 41페이지, 표서 어, 누구고, 어, 우리, 서희 마이크 들려요? 최서희? 네. 어, 서희, 내가 지금 공유한 이 화면이, 읽을 수 있는 정도 크기가 돼요? 잘 읽을 읽혀?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자, 서희가, 자, 내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자. 읽어주세요. 어. 분자식의 원자수가 많을수록 그 분자식이 가능한 화합들, 화합물의 수는 더 많아진다. 네, 좋습니다. 이 얘기는 분자식을 나타냈을 때 원자수가 많은 형태를 띠고 있는 분자식은 실제로 한 가지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수의 물질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CH4, 메탄이나 C2H6, 에탄, 프로판, 자 여분자식을 갖는 알케인의 가능한 수는 한 가지 화합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메탄, 에탄, 프로판은 이성질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앞쪽에서 우리가 이성질체 존재하는 걸 예를 자 C4H10, 이게 메탄, 에탄, 프로판 다음에 부탄, 우리가 부탄가스 그러는 부탄가스입니다. 그 다음 C5H12 펜탄가스라고 그럽니다. 자, 부탄가스에는 이성질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펜탄은 세 가지 이성질체가 분자식은 C5H12이지만은 이성질체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C10H22는 25종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20H42는 366,319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탄소 수가 이게 탄소 수소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탄소 20개 짜리 수소 42개 짜리 가졌는 분자식을 가졌는 물질이 36,630 319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그 입니다그러면어 이거 366,000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만들자 이거는 얘기는 아니고 자,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자, 이 이성 질체를 이제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교재 교재에 자, 이 부분 언더라인을 하세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야만 이제 물질을 구조식까지 써서 이성질체 존재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성질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영양 성분이 되는 이성질체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이롭지만 하나는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성질체 여기서 지금 밑바탕을 닦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성질 현상 그런데 이성질체는 다섯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크게 나눠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구조 이성질체 자 구조 이성질체 그다음 입체 이성질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2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흙판에 종이에 기록을 해도 구조식을 써보면 구조가 다른,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 이성질체가 구조이성질체인데 거기에는 골격이성질체라는 게 있고요. 위치이성질체라는 게 있고 작용기이성질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골격 이성질체 42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 이성질체 49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어요. 작용기 이성질체 77페이지와 80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입체 이성질체는 3차원 공간에서 표현을 해야 아 이게 이성질체구나 그걸 알수 있는 이성질체입니다. 자 이걸 기하 이성질체라고 그러는 79페이지에 언급되는 이성질체가 존재하고 그다음 형태 이성질체라는 55페이지에 존재하는 이성질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원자들의 공간 배향이 다르다. 공간 배향이라는 3차원 입체 구조에서 표현을 해야 확인이 될수 있는 이성질체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꼭 본인 것으로 만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3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공유중지. 자 공유중지하고 3장으로 3장, 4장을 바로 지금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시간에 다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쪽에는 기본적인 화학결합부터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좀 걸릴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 기초가 딱딱져 저 갖춰져 있다는 가정하에 속도가 아주 빨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내용을 보시고 동영상 들어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세요. 자, 2장은 앞쪽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 뒀는 내용의 2장이 다른 부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이제 3장에 들어갔습니다. 3장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알 케 k 알카인 이렇게 나온데 이게 알케인은 뭐냐 하면은 이 장에서는 우리가 포화 결합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알 끝에 an입니다. Saturated Alkane 발음을 알케인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다음 Unsaturated 이중 결합을 가졌는 알켄 끝에 이엔이로 e 끝납니다. 알켄, 그 다음에 삼중 결합 가졌는 알카인. 자 발음을 알케인, 에인, 켄, 알켄, 알카인. 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간단한 유기물질 탄소와 수소만으로 된 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질소 산소 황인 들어오면은 아주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다루고 나서 확장을 시킵니다. 방금 얘기했는 자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부르는 명명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명명법이 아유팩 명명법이라는 호적의 이름 부르는, 명, 이름 부르는 방법이 있다. 자, 그 얘기를 방금 제가 얘기했는 자, 끝에 전미사, A&E로 n 끝나는 전미사는 포화탄화수소입니다.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중결합을 가졌는 물질은 끝이 ENE로 끝납니다. 그래서 N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그 다음에 삼중결합을 가졌는 물질은 끝에 YNE로 전미산을 붙여라. 우리말로는 알카인, 아인 이렇게 붙여라. 자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만 보셔도 아, 이 물질이 포화탄화수소인지 포화결합인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지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이름 속에 다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물질 봅시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입니다 부탄인데 영어식으로는 B U T A N E 끝에 A N E로 끝납니다 그래서 뷰테인 영어식 발음은 부테인이 아니고 뷰뷰 뷰 이렇게 뷰테인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뷰테인. 그다음 자 뷰테인에서 1번 2번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1번 2번 탄소에 작은 탄소 남발을 붙여서 1 하고 끝에 이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뷰텐 이엔이로 e 이름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 뷰텐, 뭐, 투 뷰텐, 일삼 뷰테, 뷰타 다이엔. 그니까, 러 이중결합이 두개 있다는 얘기면, 다이, 그러면은, 두 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삼 뷰타 다이엔, 그러는 거, 이게 고무, 이거의 고, 포리머를 만들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고무 제품이 나옵니다. 타이어, 뭐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이런 고무 제품입니다. 그러면서 자, 1, 2번호가 탄소의 번호 수, 탄소의 번호입니다. 자, 여기에 이중결합이 1, 2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를 작은 번호를 붙입니다. 원 뷰텍.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사이니까 2-뷰텐.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 그다음 삼중 결합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이렇게 끝에 y n e 로 끝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장에서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름만 보더라도 아, 이 물질이 무슨 무슨 형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면. 자, 그다음 이제 자, 이성질체 현상 나타내는데 작용기 이성질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로서 자, 예로서 자, 이두 물질을 비교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따라오시면은 자 CH3CH2OH, OH가 알코올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물질은 메탄에탄의 알코올이라서 에탄올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즘 손소독제로 많이 쓰고 있고 마시는 술 원료입니다. 술의 주성분입니다. 에탄올 메탄올은 먹으면 안돼요 적당히 먹으면 시력이 가버려요 많이 먹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자, 에탄올 에탄올에 그 다음 그 다음 CH3 산소 CH3 이거는 메칠기를 두개 가지고 있다 다이메칠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두 물질이 분자식은 똑같아요 분자식은 C2H6O 이렇게 분자식은 같아요 그런데 물질이 다른데 이와 같이 알코올기를 가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무엇 산소 무엇 요걸 에터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말로 독일식 발음으로 풀 독일식 발음으로 이름을 부, 부르면은 에테르가 됩니다. 자, 에테르. 어디서 들어 보셨죠? 에테르. 영어식 이름이 자, ETHR 독일어도 이렇게 발음을 그대로 하면은 에테르입니다. 근데 에테르 영어식 발음은 에테르가 아니에요. 그냥 에터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애터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작용기가 다른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그럼 작용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 여러분 교재 표 3의 1을 봅시다. 자, 표 3의 1. 자, 여러분 표 3의 1을 표 3의 1에서 제일 좌측이 작용기 이름입니다. 그 다음 작용기 구조가 구조식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 응용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로서 여러분들 이 작용기 이름은 에 기억을 좀 합시다. 꼭 기억은 못하더라도 아저 작용기 이름은 들어봤다는 내용으로 머릿 속에 조금 암기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케인, 그다음 이중 결합 가지고 있는 알켄, 삼중 결합 가지고 있는 알카인.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육각 고리 모양으로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렇게 육각 고리 모양이 보일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벤젠 링이라고 그래요. 벤젠 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이름을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래요. 아로마틱 그러면 아로마 그러면 어떤 향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방향조, 향기를 발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향기 성분이 나는 이런 물질에 이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상당수가 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벤젠 링의 수소자리에 CH3 매칠기가 치환되어 있는 형태가 이 물질이 바로 토로엔입니다. 토르엔 어디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토르엔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냐 하면, 은 휘발유 속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COOH, 카복실 기그럽니다 카복실, 카복실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먹는 식초. 자, 아세틱 에시더. 비니가 뭐 에시더. 이런 말을 하죠. 식초. 식초 얘가 CH3COOH. 자, 이게 식초 분자식입니다. 끝에 카복실 산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물질. 이게 산을, 산성을 띱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CHO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라고 이름 부르고 HCHO 포말데하이드, 포로 말린 그러는 물질입니다. 그다음 c o 이중계라 이걸 키톤 혹은 케톤기라고 해요. 케톤기. 자 대표적인 게 CH3COCH3. 자 이게 다이메틸키톤인데 우리가 관용명으로 쓰고 있는 아세톤입니다. 여러분 매니큐어 손에 매니큐어 지우는 데 쓰는 용매로 많이 쓰고 있, 있습니다. 아세톤. 그다음 알코올 기는 OH 알코올기 됐고 앞쪽에서 우리가 에터 탄소 산소 탄소 이렇게 되있는 에터 에터. 그다음 아민 기가 있습니다. CH3NH2, 메틸아민, 뭐 에틸아민, 뭐 다이에틸아민, 뭐 다이메틸아민 이런 형태로 NH2 이 아민이라는 물질을 가졌는 물질들이 다양한 존재가 나옵니다. 자, 작용기 이름을 좀 알아두자. 왜? 네. 나중에요. 화학 반응이 바로 이 작용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나온 것이 자. 여기에 자, 이중 결합에 기하 이성질체 그러면서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시스 트랜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자, 이중결합은 이와 같이 하나의 시그마결합, 하나의 피궤도,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피궤도가 이렇게 파이결합을,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파이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중결합에서 시스 트랜스라는, 자, 시스 트랜서라는 이성질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 자, 이해하고 가야 된다. 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데, 자, 이 물질을 봅시다. 81페이지 여세요. 81페이지에. 자, 이중결합이, 자, 좌측에와 우측에서 좌측과 우측에서, 여기 보시면 수소 자리에 불음이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중앙 쪽에 이불음이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한쪽에 불음이 치환되어 있는 경우, 자, 한쪽에 불음이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이거는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스와 트랜스를 우리가 이성질체인데 물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자식은 같으나.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이중 결합의 좌측과 우측에서 수소 아닌 치환기가 지금 브롬이 치환되어 있는데 이 브롬이 이중 결합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시스 이성질체라고 래요 The same side 이런 뜻입니다 시스 같은 방향 다른 방향은 트랜스입니다 자 이것이 방향이 안쪽은 아래쪽이고 하나 부러움은 위쪽입니다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게 트랜스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같은 불호음이다면 같은 방향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같은 불호음이 있는 게 아니야 자 84페이지에 자, 이 경우에 한번 보세요 자 이중결합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소 하나, 플로르 하나, 염소, 불호음 자 이렇게 되어있는 이두 물질이 지금 동일한 물질은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분자식은 같아요. 이성질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시스트랜스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희야 들려요? 저희 들려요? 정인이 들려요? 네. 어, 정인이 여기에서 앞쪽에서 받는 시스 트랜스를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불러야 될까? 이제 고민에 빠지잖아. 그렇죠? 네. 그 고민 해결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자,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더 크다. 우선순위가 더큰쪽두 개를 자, 이중결합의 좌측 우측을 두개 비교해서 좌측의 수소하고 불소하고 중에 우선순위가 불소가 더 우선순위가 크다 이 말이야. 자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원자번호가 큰 것을 우선순위가 커다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은 수소보다는 불소가 원자번호가 크거든요. 그러면 은 우선순위가 불소가 우선순위가 플라이오리티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염소하고 브호음이 누가 더 원자번호가 크냐 브호음이더 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불소와 불오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불소와 불오이 같은 방향이죠. 앞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시스 이성질체 해당되지요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이 우선 순위가 큰 것이 이렇게 반대 방향일 때와 같은 방향일 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영어식 이름이 아니야. 독일식 이름으로, 같은 방향이라는 독일식 단어가 주잔맨 그래요. 주잔맨. 그래서, 영어로 z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z. 그 다음, 반대 방향이다 뜻을 엔트게겐이라고 했어요. 여기 엔트게겐. 서로 반대다. 우선순위가 큰 것이 반대다. 그래서 E G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내가 설명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시스 트랜스가 아니고 E G 그리고 무슨 물질 분자식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가 나온다면 아 이게 이성질체인데 이와 같은 독일식의 엔트게겐 주산맨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인이 이해되요 네 오,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불포화 단위 불포화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중결합 뭐 이중결합은 불포화 이중결합 하나 됐고요 삼중결합은 에, 불포화 단위를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고리는 한개 불포화 단위다 이거 뭐 크게 외울 거 없어요. 자, 외울 거 없으니까 우리가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뭐 단일 결합 구분만 하면 됩니다. 자, 구분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이성질체 개수를 갖다가 좀, 여러분, 쓰는 거를, 제가 과제를 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없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장이, 지금 3장이 얘기가 다 됐습니다. 자, 3장 설명이 끝났고, 자, 4장을 사장이, 자, 여러분, 사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잠깐 기다리세요. 사장. 자, 4장에 이제, 유기 반응, 그의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 얘기는 물질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물질의 변화인데 이걸 일으키는 반응을 반응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자, 예로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94페이지에 기 여기가 반응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이 메탄에탄 프로펜인데 원원 프로펜에 HCl 염화수소 가스를 반응을 시키면요. 자, 이중결합에 여기에 HCl이 반응을 해서 첨가, 부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반응을 쓸때 이렇게 좌측에 반응물을 쓰고요. 화살표 그리고 좌측의 반응물 화살표 그리고 우측의 반응 끝나서 만들어지는 생성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걸 반응식이라고 그래요. 자, 반응식을 쓰나야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슨 반응이 되었는지 유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크게 지금 몇 가지 반응이 있는지를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 반응이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치환 반응. 영어로 substitution reaction 그럽니다. 그러니까 치, 치환이다는 얘기는 어느 자리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예로서 탄소에 A가 결합되어 있었는데 A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B가 자리바꿈을 했다. 치, 치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반응 자주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거 반응입니다. Elimination reaction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탄소의 A와 B가 이렇게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AB가 사라지더라, 제거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AB가 제거되고 나니까 이중결합이 생성되어 버립니다. 이게 제거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첨가 반응은 이 제거 반응의 역반응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중결합을 가졌던 물질에 AB가 바로 이중결합에 이렇게 첨가된다 a 디 d i t i o n reaction이에요 첨가 반응 혹은 부가 반응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제거 반응과 반대 반응이, 이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첨가 반응, 부가 반응에 물이 첨가되는 반응이 자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첨가된다 이 반응이 가수 반응이에요. 물이 부가된다, 가수 반응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물질이 두 물질 이상으로 분해가 된다. 이게 가수 분해 반응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분해 반응도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보셨고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물질들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걸 반응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다음 반응을 분류하여라. 치환 반응이냐, 제거 반응이냐, 첨가 반응이냐. 지금 알코올을 알코을 제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에탄올 발효 통해서 뭐 식품 원료에서 알코올 발효도 일으킬 수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손소독하고 이런 쪽은요, 그알올 발효,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에탄올을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반응들을 지금 여기에 몇개 표현을 했는데, 이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자, 그다음 이제 자, 반응이 여러분들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게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대구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한다 목적지는 서울이지만은 대구에서 출발해서 어떤 길을 따라서 서울에 도착했는지 그 가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반응 메카니즘이라고 해요 서울 가는 길 많지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어느 고속도로를 하고 가느냐, 비행기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와 같이 가는 길을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바, 반응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럴 때그 예를 하나 잠깐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이중 결합을 가졌는데 여기에 이제 HCl 염화 수소를 부가첨가하는 반응이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이와 같이 반응 메커니즘이 첫째 단계에서 수소 이온이 이와 같이 첨가되어 가지고. 카보양이온이라는 이와 같은 중간체를 거쳐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 CL이 결합을 해서 생성물이 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중간체라는 과정이 하나 나왔고요. 자,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체가 아니고 이와 같이 전이 상태라는 메커니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체로 진행할까 아니면 전이 상태로 진행될까. 자, 이걸 지금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체는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여러분 등산을 합니다. 자, 반응물이 이렇게 높은 산을 넘어 가지고 고개를 하나 넘고 보니까 좀 안정화된 중간체가 존재하는 메커니즘으로 해서 그 다음에 2단계에 거쳐 가지고 생성물을 만드는 경우 그 다음 그냥 중간체와 다른 전이상태는 보세요 반응물이 쭉 올라가서 전이상태에 거쳐서 바로 반응 생성물로 가버립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중간 채널 우리가 실험에서 중간 과정에서 중간 채널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이 상태는 워낙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지금까지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길은 따라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확인할 수가 확인할 방법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가 명확게 확인해 낼 수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 왜냐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나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등산을 갑니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가 가지고 산 꼭대기는 올라갔는데 바위 꼭대기야 여기서 앉아서 쉴 수가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은 떨어져 죽어요 그렇지만은 중간체는 보세요 저제 1단계 전이 상태에서 중간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좀 앉아서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쉬는 사이에 중간체를 우리가 실험에서, 실험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체가 또 다시 제 2단계 전이 상태에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모든 반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중간체에는, 반응 중간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카보 양이온. 그 다음, 카보 음이온. 그 다음, 자유라디칼. 자, 라디칼이라는 얘기는요, 홀로 된 전자. 지금, 짝이 없잖아. 짝을 찾으면은, 요거는 짝이 있는 카보 음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다 잃어버리면 카모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홀로 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유라디칼이 중간체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중간체는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에서 확인이 가능한 물질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카보양이온 라디칼 카보음이온이 만들어지느냐 이겁니다 여기 똑같이 탄소하고 L이라는 것이 서로 전자 하나 내어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자 서로 자기가 낸 전자를 가지고 가면은 이와 같이 자유라디칼이 되고요 자기가 나갈 때 탄소가 제공한 전자까지 뺏어가지고 갈 수가 있다면은 이거는 카보 양이온이 돼 버려요. 그다음 자기가 가졌는 걸 전자를 탄소에게 주고 가면은 그 탄소는 카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중간체가 존재한다. 됐습니다. 자이 중간체 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책에서 쭉 내용을 보시는데 아까 그 라디칼이 생성됐을 때를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라디칼 반응이 우리 식품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게 보세요. 메탄에 염소 가스를 빛을 이용을 총매로 해서 자, 만들어내면은 수소 자리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염소가 하나 치환되는 거, 둘, 셋, 네 개까지 다 치환될 수가 있어요. 네개다 치환되는 게 사염화탄소라고 그러는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라디칼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디칼 반응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라디칼 반응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제일 처음에 염소가 염소가 자, 이와 같이 염소 Cl2 염소 가스가 빛 또는 열에 의해서 이와 같이 염소 라디칼 두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염소 라디칼이 생성되고 나서 그 염소 라디칼은 라디칼은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CH4 메탄의 수소를 수소 수소를 갖다가 자기 짝으로 떼내 버립니다. 떼내 버리면은 자기 자신은 HCl이 되지만은 이 c h 3 메탄의 라디칼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이 메탄 라디칼은 다시 염소 분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수소 하나 치환된 염소 CH3CL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염소 라디칼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염소 라디칼은 또다시 반응 일으키고 반응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보세요. CH3 라디칼이 만들어졌는 CH3 라디칼은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염소 라디칼이 또 수소 하나 더 떼어내고 또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연쇄 전파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은이 반응을 이제 끝마쳐야 되겠어요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종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라디칼을 전부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라디칼이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음에 라디칼 종결을 시키면은 염소라디칼이 염소분자로 만들어지면 라디칼 없어지고, 그 다음 이렇게 매칠라디칼, 염소라디칼 만들어지면 CH3CL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메칠라디칼이 두 라디칼이 반응을 하면 CH3 CH3 메탄이 들어가서 반응되는데 에탄이 만들어져요 에탄이 자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 반응 개시는 염소 라디칼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이 반응을 종결시키는 라디칼 없애는 반응까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이 반응이 여러분들, 우리 식품에서는 어떻게, 어떤 반응들이 이 라디칼 반응으로 일어, 일어날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식품의 품질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는 라디칼 반응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때. 지금 이 라디칼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베이스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할로겐화 반응, 라디칼 반응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장, 4장, 자, 이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뒤쪽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책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교시는, 이 교시는 동영상 올려둔 것을 보도록 하시고요. 자, 질문 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나머지 질문 없는 사람들은, 자, 카메라 on 시키고 노트비 주시고 나서 채팅창에 자기 이름 이름 기록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예, 노트비 주시고 예 예. 자, 노트비 주준 사람은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자, 노트 비추신 사람은 자기 이름 빨리 채팅창에 올리고 나가세요. 진호 됐다. 어진호와어오 어, 어, 어. 괜찮을까요? 어, 괜찮을까요? 아, 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10분 이상 이렇게 어 오랫동안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병원 씨. 진호. 뭐 질문이 네? 없으면 나가도 된다. 네. 배원 어. 네. 씨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어. 강민주 학생 그 병원 간다고. 그어 그래요? 예하더라고요 어, 예. 예. 네. 어. 잘됐다 그 전에. 개. 승민이, 수진이, 병준이. 교수님. 어. 오시 그. 그... 오늘 엑벡스 다시 보기 이거 다시 볼수있나요이 없어. 오늘 당장 생성은 안 되고 며칠 후에 이게 다시 보게가 나온다. 아 바로 안 되나요? 바로 안 돼. 며칠 아, 알... 걸리더라. 알겠습니다. 아, 네, 병준이, 저 마칠게요. 네.